혹시 톰기타 코드 소리 때문에 고민이세요? 내가 연습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코드 소리는 징징거리고 코드가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하이코드 같은 경우 는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멋지게 한번 이렇게 연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영 시원찮아서 고민이신가요? 유닝기타에서는요 그 모든 고민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유닝창법을 레슨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닝창법이 뭐냐면요 제가 개발한 건데요 말로써 오른손과 왼손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요 통기타 스트로크 반주법에서요 오른손과 왼손을 분리를 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오른손에서는요 스트로크 구분 동작을 연습을 시킵니다 통기타 반주법에서 쓰는 이 모든 리듬들은요 다운하고 업이에요 이거를 칠건지 안 칠건지 구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운인데 치거나 안치거나 업인데 치거나 안치거나 이렇게 네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네가지를 가지고 모든 리듬들을 다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운하고 업스트로크 소리를 예쁘게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칠 건지 안칠 건지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게 되면 톰기타 스트로크 반주에서 쓰이는 모든 리듬들을 다 금방 쉽게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왼손에서는 요 6일 코드 연습법과 코단시 연습법이 있습니다 6일 코드 연습법은요 코드 암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보는 코드라도 아주 짧게는 한 10분 정도 좀 길어도 한두 시간 정도면 코드를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요 코드 잡아야 된 자리에 탁탁탁탁 붙게 돼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코단시 드 연습법은요 코드 연주를 하게 되면 4박 아니면 두박 단위로 코드를 계속 바꿔잡아야 돼요 이때 코드 소리가 연결되게끔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맑은 소리로 연결되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른손의 스트로크 운분동자 그리고 왼손의 6일 코드 연습법 코단시 연습법을 1154 연습 루틴에 올려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1154 연습 루틴은요 연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요게 한 번이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연습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연습이 아니고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2021년 기타 치는 손 만들기 프로젝트 핵심 테크닉 마스터 클래스 1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인데요. 통기타 반주법을 배우는 마법의 통기타 교실 1주차 수업에 참가하신 신입 회원님들의 수강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좋아집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코드 잡는 게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전 어떠셨는데요? 그전에는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성서부터 왔다 갔다 이게 막 잡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 음, 소리는 어떻게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이게 잘 잡히니까 소리가 좀잘 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이게 좀 소리가 군탁한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예 예. 이게 잡으면은 잘못 잡혀가지고, 네. 예. 힘만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가락만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살살 잡으면서니까 하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치? 소리도 맑은 소리가 더 맑아지고요 네. 이게 그 연습의 방법의 중요성이에요 연습 방법의 중요성 해보니까 코드가 어때요? 네좀 숙달이 된것 같아요 잘. 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 어때요? 손가락 하나하나 하나 잡는 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하라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괜찮아요 훨씬. 어, 그래요. 그 전에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B7 코드 잡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많이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나 그냥 잡는데 <웃음> 그, 그, 급급했지 뭐 그러니까 손이 알아서 그냥 지가 했던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하고 싶어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네. 네. 선생님 또한번 얘기를 한 들어볼게요 이 코드를 잡을 때 네. 이게 다른 줄까지 막이렇 합쳐져서 네. 막 이게 아. 소리가 제대로 잘안 났거든. 지금 이렇게 네,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으니까 네. 굉장히 경쾌하죠 게 나요? 네. 이때 수업에서요 B7 코드를 6일 코드 연습법을 적용해서 1 1 5사 연습 루틴에 올려서 10분 정도 코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연습으로 코드 소리가 맑아졌다고 하는 신입 회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료로 진행하는 수업이라서 수업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수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요. 수업 내용 중에 일부를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수업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문에 마법의 통기타 교실 미리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즉시 문자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를 언제 닫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